음, 더 아, 다이 한 번만 갈게. 아, 다섯 번은 아니지, 잡았다고? 빨리 잡았 좀그는데 이렇게 끝하면은 그렇다면은... 끝하면은 이제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아이콘 다섯개 썼으니까 는 다섯번이잖아요 미트란 좀 체력 많아 그냥 같으면은 이펙트는 뜨네 근데 뭐 미트란 이제 하여튼 여섯번 안에 잡으면 되고 토르? 토르라, 어, 자, 보자. 딱 어, 괜찮긴 한데. 이렇게 해볼까? 일단, 이제 무슨데, 솔직히 뭐, 테트라카 뭐 이런 거 둘러기엔 너무 아깝고. 어. 토르도 일단, 열번 안에 죽으면 되긴 한데. 아 근데 애매한 게 이거 해도 저거잖아. 토르였던데? 토론은 너무 많이 기복도 둘러봐야 의미가 없는데 저거 하잖아요. 얘 풀잖아요, 이거 자기 거. 이런건 없네 오케이 이거는 뭐 이리 이렇게 하고 실바도 기압 둘명왔고 가면 안당네 이렇게 하면 아마 여섯번인가 일곱번인가 여섯번이지 않나? 마저도 그리 들어왔대그니까 아이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기로만 끝나거나 그래도 그것도 이제 안 치니까 이렇게가 됐고 어... 여기는 일단 이렇게 깼고 근데 문제가 이제 코토아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갈 수, 들어갈 있고. 그래서 여기로 떨어지면 되는데. 갈래가 두개있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뭐 아래로 두번 가는 건 똑같고. 일단 한 번은 무조보는것 같다 <목소리> <갔다> 오안 보겠나? <목소리> 아여 그니까 이제 여기에요 어 여기서 전진해서 한번더 가고 왼쪽으로 꺾으면은 아그 코끼리 파는 암거래 상인이고 일로 가시면은 여기 요 이게 할수 있나보네 어? 아 이게 제가 지금 아 이거 바울아우터 그럼 자꾸 와야돼? 일단 두개 그럼 먼저 보여드리고 잠깐 뭐 영상 끊어놓고 어탑 하... 갔다와서 뭐 잡고 올라오던지 아 이건 생각 못했어 아 이게 무조건 두번째 방 들어온 거거든, 이거. 뭐. 2회차는 3회차는 상관없이 그때, 그때마다 보스는 잡아야지 뮤비를 읽을 수 있네. 음, 이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고. 음, 이제 놔두고. 자, 이러면은 조합을 기압 뚫고 있는 애들로. 기압 뚫고 있는 애들로 좋긴 한데. 도발은 공격력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할게요 아리바는 22번 안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아 근데 발은 아.. 구슬라고 하네 <놀람> <놀람> 이 되면 이틀 정도 걸리시아 어? 어? 어? 어? 어? 여기서부터 좀 크리티컬이 잘 뜨면 좋은데아이걸또 피하나? 와.. 와. 랜덤 하이저는 이게 예, 회피오를 못하니까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음, 좀 유바다. 이게 예, 변이가 된 거면 저, 가스는 그대로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한번더 써보면, 한번더써면뭐 알겠죠. 걔는 고급이 뭐더 오른 거 아니야? はい들 아까 그런 걸로 봤을 か 요즘 에, かか폐가더い까워 보이 る데 멜리온이 어떻게든 구하기는 아비 아쉽 아픔 뭐, 기도 아할스는 없으니까. 아.. 그게 아파 지금 갓 오! 디스탈트같은데? 이거 죽어봐 아 이거.. 도넘이거같은 마무리는 안되 이렇게 20번 안에 죽였지 여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22번 안에만 죽이면 되니까는 이뭐 아리만 도전이 나요 못 죽일 수준은 아니고 아, 딱 20분 안에 죽였나보네 근데 어, 18분 안에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 크리가 엄청 잘 터졌나보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제 노아 아, 노아는 좀 잠깐 약간... 노아가 패턴이 크게 세개뭐 봐야 하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랜덤 와이저에 타로카자 사스텍다 쌓고, 그러니까 안 때려서 밤의 오로라로 속성 변하는 거안 하게 그냥 둔 채로 저스킬들만 계속 쓰다가 그냥 한 턴의 물리 스킬로 죽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순수 마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만약 인수라가 이제 관통의 기압에 지구의 마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노아 밤의 오로라 써도 딜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이것만 유일하게 어 그래서 이제 뭐뭐뭐메타트로 이제 뭐 시나이의 시나 이의시나뭐 이런 것도 막 무슨 뭐.. 100도 안 들어가는데 저거는 딜 제대로 들어가요 저.. 그니까 러 관통의 지고의맡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만약 이렇게 갖고 계신 상태면은 그냥 때리시면 됩니다 네. 뭐밤에 오로라 쓰던 말던 뭐지 하는데 어.. 일단은 뭐.. 대충 뭐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뭐부터 보여드리지? 사실 첫번째는 제가 저도 그냥 얘기만 듣고 해본적이 없어갖고 자신이 없어서 어, 일단은 그러면은자 음. 보자 혹시 대비해서 음. 일단 해볼까? 타탁하자드네가더 음. 있잖아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미카일이 있다 어? 그림 그려시는데한번 뭐 해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뭐 메커니즘이라도 보여드릴까. 첫 번째 코어가 무슨 얘긴고 하는 이좀 보여드리면, 이때는 안 때리면, 그냥 일반 공격만 하네요. 노아가. 그냥 건드리지 말고 이것 뿐만 계속 해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 파는 거예요. 고 쉬고, 도발 이렇게 하면 너 방어로는 날카롭잖아요. 근데 이제 타로카자가 있는데,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싫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제가 저거가 싫어해요. 저, 그 도발을, 도발 왜냐면은, 어쨌든 저 공격력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우렁창 외침이 더 좋은데, 아, 우렁창 외침이. 일단 뭐 이렇게 했고. 가볼까? 아, 그래도 그 다음 턴에 그 다음 주차인데. 이거 뺄게요. 그래, 이거 크리 안 터지면. 실패한 거 같은데? 그 다음 턴미 니카야 되나? 이거 스렇게하 이렇게 하면 이제 안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실패했고 한턴 안에 못 죽이거든요? 아 이게.. 괜히 했다 차라리홍차 매칭으로 뭐. 근데 이게 한턴 안에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니까 러막 진짜 뭐.. 부동검 불거나 이래야 되는데 애들이 싹 다.. 딜바.. 뭐 진는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한턴 안에 못죽이면은 마음이 아픈게 얘가 할게 없어요 <웃음> 일단 다시 랜덤하이저로 딜이나 깎고 이렇게 해야겠죠 저도 첫번째 방법은 쉽지 않더라고요 노화 피가 엄청 많은데 근데, 근데 대신 좋은점은 안통이 지고 왔 같다는 그런 이게 딜이 제대로 들어가 밤에 오로라 쓰든 말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쉽게 잡을 수 있고 쟤 벌써 이제 이거 만피는 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거 얘도 이거 맞는 숫자인데 이거 뒤에 이렇게 밖에안 들어가네 관통이 있어야 돼요 지구에 맞다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인를 한번 보고 가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첫턴하면못 죽일 거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 이건 이제 관통이랑 지고의 마땅스 정말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30턴 안에 아니 30분 안에 줄일 수 있어요 돼. 이방법 이렇게 거 그냥 버프 쓰는 애들세명 돌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이거 이거면 그냥 해요 근데 어차피 한번 묘비 깨두면 상관 없거든요? 그냥 그 다음에?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묘비다 라고 뜨는데 근데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그 붉은색 숫자 기록되신 거 보겠지만 보스만 그니까 러 볼텍스니, 그니까, 카쿠치치 탑3 가서, 발 죽이면, 어, 1회, 지금 2회 차인데, 지금 2회 차인데, 어, 1회 차에 깨뒀던 기록이, 여기 와서 굳이 안 보더라도, 기록이 이제 그대로 살아나요. 예,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장점이 있고, 한번 깨두면은. 그니까, 러 어쨌든 그냥 가서 발만 이제 깨면 되는 건데, 지금 발이 안 죽여서. 적으로 읽을 수 없다는 거죠 하고 한데 아.. 바알까지 해야지 마무리가 되잖아 일단은 그러면은 잠깐 해도 어.. 이제 잡고 왔거든요? 바알을? 바알을 고 왔는데 음.. 어떻게 할까? 비중을 빼는? 이제 어쨌든 바엘은 그 바엘의 저주 맞기 싫으면 마룡무요 달아줘야 되거든요 마룡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다는 거는 좀 편한 방법이 어. 뭐렇지 어, 달아주는 게한더인데 아까 잡을 때 쓰려고 이제 좀 달아줬던데 어. 바하라바타 바엘의 저주가 어, 만능속성 이제 마력스킬이니까 이거 막으려면 마력무효 있어야 해서 어, 달아준는좀 좀 방법이 이제 요정 세탄타 그스노우보드복 2분인가 걔 레벨업 시키나 어, 레벨업 하다보면 마력무효 습득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같은 다른 요정이랑 합쳐서 에어로스 만들고 그거를 이제 다른 정령이랑 합쳐서 이제 미타마화해서 그걸 이제 여기다가 붙이는 식으로 마력 무효 붙게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좀 편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신 무효도 다는 이제 편하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 어, 아, 이거 왜채가 이러냐? 얘는 14번 안에 주게 되군요. 그러니까는... 도발도 한번 하고, 얘는 탑 때리면은 그, 그거 쓰고, 든래요그 뭐라 해야 되지? 적었어요. 어, 그러니까 한대 치면은 이제 저거 되니까, 그 마왕의 호령이었고 이제, 지 친구들 보니까는, 그거 이제, 싫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일부러 한번에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거요두발다 넣었죠. 얘는 이제 타도 파서는 다들는 거. 어쨌든 지금 이게 두 번째 턴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면, 이렇게. 이렇게 필드 타고 깎이는 건 바깥같이 어? 두번 들어왔네 두번 들어왔어 이거 프리 터져야지 끝날 것같아데 이렇게 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있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 더 줄인 것 같은데 1세번 크리티컬 터졌고 네 그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예 한 번에 죽일 작정으로 그냥 타로카자랑 뭐랜덤하이즈 아니면 이제 도발이나 우렁차 위치로 둘러놓고 그냥 아주 그냥 한턴에 그냥 잡는식 이게 훨씬 편하실거예요 왜냐면은 옆에들 나오면은 치천사 에들 나오면은 힐하면은 그 만삼천 못 깎으니까는 금방 계속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다 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연동 게시파일 저장하고 열어서 다음 회차 시작해서 이제 그인자대지아도에서 어 마타도를 잡고 이케부쿠로 가서 어 터널25 가서 어, 심계 제일 칼파 들어가서 그 다음에 1층에 남쪽에 가장 가까운 첫번째 묘비의 방 들어가시면 이제 마수 킬베로스 나와서 지하66층 데려가서 거기서 황천의 석실 들어가시면 이자나기랑이자나미 만나고 이제 공격 개수 저처럼 지금처럼 이제 4명인데 5번 때릴 수 있게 예 이렇게 해줘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방금도 보셨지만은 제가 이거 바하라부터 잡고 왔지만 지금 제 1회차고 지금 제 2회차인데 이거 깬적 없는데 그러니까 바하라부터 깬적 없는데 1회차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읽으로 왔을 때. 어... 그래서, 한 번만 클리어 해 두시면 돼요. 또 네. 뭐, 그래서 하고, 뭐 그러시면은 아마, 이제 뭐, 도배방도? 하고 1회차에 다 하시면 편하죠. 1회차에. 1회차에 다 하시면. 무마전소 아, 뭐 100% 등록 다 하면, 반값이고, 톤도 주고, 요비 밖에도 좀 편한게 많아서 근데 아마 마카가 필요해서 어, 레벨업도 할겸 심게 오실 경우 있을 거예요 네. 당장 이프리트 그거 만나러 가는 것만 해도 20만 마카 주니까 여튼 그래서 네, 묘비 방도뭐 하고 하시면은 다 이제 뭐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